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의 요정 MC레이라입니다 저번 금요일부터 주말 내내 신규 모험가님들과 복귀 모험가님들을 위한 칼페온 신성대학 수업이 있었죠 1,2,3교시 모두 강사진이 엄청났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모험가님들께 많은 도움이 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이벤트도요 우리 모험가님들께 도움이 되는 즐거운 소식이길 바라면서 바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여름나기 출석부 이벤트 기간은 7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7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인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검은사막 모바일에 매일 접속하셔서 여름나기 출석부를 통해 다양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2주간 이루어지는 이 이벤트는요. 7일차와 14일차에 각각 블랙펄 200개와 300개가 마련돼 있으니까요. 14일 동안 매일 접속만 하셔도 블랙펄을 총 500개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바로 다음 이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접속 유지 이벤트가 오늘의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 기간은 7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7월 20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하루 일정 시간 이상 게임 접속에 유지하시면 바로 보상이 지급되는 이벤트인데요. 핫타임과 빛의 성수 등 다양한 보상을 아주 쉽게 받아갈 수 있는 기회니까요 우리 모험가님들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준비된 이벤트 우두머리 제압 임무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7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전부터 7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인데요 엘리언과 하둠 토벌을 100회, 300회, 700회까지 완료하시면 각각의 보상으로 하둠 특수 토벌 입장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임무는 이벤트 기간 동안 1회만 완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이벤트, 얼음 인형 만들기 이벤트입니다. 벌써 이름만으로도 후덥지근한 이 여름 날씨를 날려버리는 이벤트죠. 7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7월 20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몬스터를 제압해서 얼음 조각을 획득하실 수 있으며 얼음조각을 10개 수집해서 얼음인형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기간은 7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얼음인형으로는 두 가지 상자 중 하나를 선택해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상자는 일정 확률을 통해 구성품을 얻게 되는 도전 상자 두 번째 상자는 개수가 확정돼 있는 두근두근 상자입니다 과연 우리 모험가님들은 어떤 상자를 선택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마지막 이벤트 소식입니다. 카르케아의 영웅 이벤트. 기간은 7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7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카르케아의 영웅 이벤트가 진행되는 2주 동안 투기장 일반전 대신 카르케아 대전이 열립니다 이 대전에 참여하셔서 달성하는 점수에 따라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카르케아 대전 5회 참여부터 블랙펄 300개를 얻으실 수 있으며 달성한 카르케아 대전 점수에 따라 이벤트 화면에서 총 4,100 블랙펄까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험가님들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참여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7월 3주차 이벤트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벤트 소식이 굉장히 알차고 재밌게 구성된 것 같은데요. 우리 모험가님들도 이번 이벤트가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이벤트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